Thank <laughs> you. 아, 아니아지 우유를 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지. 하나 둘 셋. 어 정리 좀해 그럼 뭔가 것같 어차피 찍고 있어요. 괜찮아. 아아. 아아. 아아. 아아. 아아. 아막 열어도 돼. 열어도 되고. 어 아이유 잖아 아이유 잖아나 <웃음> 처음이어가지고. 아 어머 너무 잘한다. 어머. 찍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찍고 있는 거잖아. 한번 열어봐. 역시 역시 잘하고 있어. 이렇게 사람보다 안아주세요. 세탁기도 한번 안아주세요. 자연스럽다. 요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웃겨. 예뻐. 이게 제일 예뻐. 그니까 원하는 거 얻었네. 예쁘죠? 응. 근데 얘도 얘가 제일 예쁜 거. 응 여기 여기. 예쁘죠? 아까 여기서보고 아 같이 둘이 두서 본인은 편디마약주청은 같이 비교해서 더이 이런. 와 너무 신기해 와 이거 엄청 좋다 어, 네. 이 엄청 좋다 소바 식당도 유명해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잘하지야 나만 알고 싶어 우와 Stop. 음, 괜찮네. 보정. 뭐야? 오늘 로고 너랑 다른 걸로. 오, 진짜. 산미 있는 거. 아, 너 산미 있는 거 좋아해? 나 그냥 커피를 되게 좋아해. 어? 야, 이좀아 조이로그 뱀어. 야, 지금 카메라 안 찍지? 어, 아, 미안. 나좀부탁 아, 내카메라은성 나도 나플라스틱이런 빵이 좋아 응. 아, 맛있다 빵은 누나 집이 너야아 동생이니까 봐다 파에 에뚜알이라고 아 진짜? 갬성용환 아 던졌다 던졌다 던졌지? 아, 던졌 괜찮지? 완전. <웃음> 예.